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생활에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의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눕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은나니라. 정산종사 새해 아침에 말씀하시기를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며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참 뜻이라 그러므로 새해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비록 새해가 와도 참다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한 아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법문입니다.